넌저이요 떠서가 지나지진 않지만, 아 <us> 아, 예, 맞아. <맞다>. 아, <목소리> 예, 아 예, 맞아. 요 예, 맞아. 아, 예, 맞아. 아, 예, 맞아. 아, 예, 맞아. 아, 예, 맞아. 아, 예, 맞 예, 아 아, 예, 아 아, 예, 맞아. 아, 예, 맞아. 아, 예, 맞 doors are closing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장기주차장역입니다 train departing Please hold on. Next stop is long-term parking. We, <laughs> we, zalki, z 뭐 이번 거쳤어요. 역은 장기 주차장역입니다. 내리시는 오른쪽입니다. t h i stop is water 아, parking. 아, 아, the 아, 아, 아, on t e r i g t h e doors are on y o u right. 내가 운이 아, 이이 맞아. <웃음> <웃음> 아, 여기를 는지이 <웃음> 직원은 주차 예요 공기에 차장하기 때문에, 이다아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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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e s o t e o s r e o s i n i t I e t it e n e 열차가 출발합다손잡비를 잡아 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합동천사역입니다 train departing please hold on next stop is 이야공는데상내문은 오른쪽입니다. administration complex.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은 어디서 그러면 이게 아주 시험 이게 내가 저기에 있는 게 어때. 예전에 있을 때 그때 벌써 몇년 후에 된다 그랬거든. 이 됐잖아요. 이 청소해야 다 p l e s stop i s administration of the b 출입문 열립다 Doors are opening. 여가이다 Doors closing. 은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잡아 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파라다이스 시티역입니다. Train departing. Please 네. hold on. Next stop is Paradise City. 저기 멀이 지나 이런 호텔 지나면 안 보이게 이번 역은 파라다이스 시티역입니다 내리실 네, 네, 네, 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 네. This stop is paradise c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네, 네. 이번 역은 파라다이스 시티역입니다 네, 네. This stop 네, 네. is paradise city 네, 네. 출입문이 <놀라>. <Minnie> 오늘은... 음. 열립니다. Doors are opening. 여기 옆에 사 출입문이 아. 닫힙니다. Doors are closing. 어? 자동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열차가 출발을 안왔 손잡이를 잡아 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워터파크야. w a t e Park. Please hold on. Next stop is Water Park. 그송도 어? 송도 야 송도. 어. 아이필해 맞아 게다천아천이 멍멍탄 넣 나이 가다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아에 그것도 앞으로 아직 근데 이게 연체 져서다 해야 할거 배배고 나서 음 여기 다리있잖 아, 여기 그 다리 잖아 생긴 그달이새 그래서 오 시 어, 그래, 그래. LG 아니, 그런 거아니아니 지금 다읽어봐 물론 이제 기준이 집합되네 집합됐어. 그래, 기준이 집합되는군 아, 그래. 저, 저, 그 대전에 가면 한국 기계 에무 문체명을 거 이것도 지금 사실 술트하려개을해 놓고 네. 제 입자가 앞는 네. 그게 네. 필요하다 네. 보니 개설을 네. 받아주고 네. 하한면 네. 이번 역은 워터파크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 입니다 This stop is waterpark. 어, The 아, doors are on 아, your r i g h t 이야자동안내하 이번 역은 워터파크역입니다. This stop is waterpark. 시험 t h e r i o n g doors are opening. t h e moon, p doors are closing. 이 무슨 카메라 있습니다. 이영상 지금? 열차가 출발이을다이영이영상주십시오다음 정차역은 용유역입니다트영상 보고 있이스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습니다이영상이영상영상을니 20일, 뭐? 로0나 뭐? 20일, 뭐? 20일, 뭐? 20일, 뭐? 20일, 뭐? 20일, 뭐? 20일, 뭐? 2 0이 뭐? 20일, 뭐? 20일, 뭐? 2일 뭐? 20일, 뭐? 2 0토요일날2일일 그, 긴장감이요 그, 에 시간을 생각 이제 만 해도. 그, 긴장만 해이 그, 긴장만 해도. 그, 긴장만 이번 역은 용유역입니다. 내리시면 오른쪽. This stop is y o n g 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원래가면이차 이번 역은 용문역입니다. 이 역은 종천역입니다. 이 열차는 강웅을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도비 내께서는 믿으신 물건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Yongyu. This is the last station of this train. You can't r e a c out o the mountains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and watch and your step as you exit. 2분 연유이다. Doors are opening.